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선 현재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도깨비의 자세한 게임 배경과 이 공개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도깨비의 장르는 수집형 액션 어드벤처이며 오픈월드로 제작되어 넓은 맵을 돌아다니면서 도깨비 수집과 전투를 하는 게임입니다 오픈월드의 이 배경들은 큰섬이고요 울릉도를 모티브로 삼았으며 기존 울릉도보다 고저차가 있는 지형으로 바꿔 꾸몄다고 합니다 어, 한국 내 일상적인 공간들을 참고해서 만들었기에 한국인이라면 맵을 돌아다니면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외국 유저의 경우에는 간접적이게나마 게임을 통해 한국의 느낌을 체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 영상에서 보여준 부분들은 실제 게임 내에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어, 이런 크기의 마을이 두 개나 있다고 하네요 와 영상에서 보여준 것만 해도 엄청난 크기인데 이게 10분의 1이라니 게임 내 대체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을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게임의 배경은 미래의 AI가 발달한 세계이며, 컴퍼니라는 집단이 일반인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로봇을 제작하는 곳이고, 이 안드로이드 로봇 제작에 도깨비를 쓰이기 때문에 플레이어한테는 거대한 빌런 집단입니다. 어, 이 도깨비는 사람의 꿈에 의해 탄생되는 존재인데, 어, 이루지 못한 욕망이나 사념 등이 꿈으로 나타날 경우에 탄생한다고 하네요. 플레이어는 꿈과 희망을 위해 도깨비를 만나는 여정을 떠나는데 어, 이 과정에서 컴퍼니의 진실을 알게 되고 어, 안드로이드 로봇에 갇혀있는 이 도깨비들을 풀어주면서 컴퍼니에 대항하는 스토리가 주 내용입니다. 어, 게임 내 총소기 같은 걸로 도깨비를 빨아들이는 모습은 개발자가 어렸을 때 봤던 고스트 버스터즈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이 도깨비의 세계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 참고로 저 장면은 도깨비를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실시간 액션 전투가 핵심이며 어, 플레이는 잘하는 것 같다 라는 비주얼이 나오도록 구현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조작 자체는 쉽게 하면서 보이는 액션은 화려하게 보인다는 것 같습니다 어, 이 게임 내 도깨비는 기본적으로 AI 전투이며 우리 플레이어가 필살기를쓸때 도깨비와 함께 쓰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깨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투에 맞춰서 도깨비를 바꿔가는 전투가 필로해 보입니다 수집형 게임의 필수적인 부분을 살린 게 바로 이 도깨비 같네요 예상되는 구도는 속성이나 각 도깨비의 스킬에 따른 상성구조로 보스전 마다 필요한 도깨비를 장착 후에 전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최대 3마리의 도깨비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3마리 도깨비 장착이 기본이지 않을까 추측도 되네요 보스전은 단순 전투만이 아닌 여러 패턴을 넣어 퀵타임 이벤트 퍼즐 요소 등 다양한 기믹이 적용돼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는 방식은 꿈의 조각이라는 재화를 이용하는데요. 도깨비의 능력을 사용할 때이 재화가 소비되는데 이동이나 여러가지 행동을 할때 쓴다고 합니다. 어, 제 예상은 이 비행 이동이나 NPC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행동 등 일반 수집형 게임에서의 행동력 재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꿈의 조각을 사용하게 되면 컴퍼니의 드론이 이를 감지하여 플레이어한테 다가오는데 이때 전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꿈의 조각 손모가 이 게임의 메인 성장 루트인 걸로 보이네요. 화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바로 변신입니다 개발자들은 이 변신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이며 단순 외형 변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봐서는 능력치 면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건데 캐릭터의 각성 스킬 같은 걸까요?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설마 PC 콘솔 게임에 수집으로 능력치 오르는 방식의 극변신은 아니겠죠? 개인적으로는 트레일러 영상의 마지막에 뭔가 현실에서 가상세계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동심으로 돌아가 도깨비라는 세계에서 꿈을 펼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스토리적인 요소를 변신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그냥 저 변신할 때 o s t 의 가사가 뭐 세상을 뒤집어라는 말을 맞춰서 변신하는 게 나름 반전 요소를 넣은 게 아닐까 싶네요 아, 근데 또이 부분을 보면 아닌 것 같죠 저에다 등급이 나눠져 있고 변신마다 다른 스킬을 사용하면 이건 아니겠지? 도깨비는 연령대 타겟이 따로 없으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밝은 색감의 배경들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들 총알이나 뭐 과격한 전투보단 꽃가루 폭탄, 물대포, 뿅망치 등 아이들도 재미있게 할수 있어 보입니다 김상령 프로듀서는 도깨비는 아빠로서 아이와 함께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라이 개발 취지와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어,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게임하는 상상을 하니 괜찮은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번 도깨비를 검색할 때 메타버스적 요소를 넣으려고 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 메타버스 게임이라고도 연관 검색에도 뜨고요. 어, 그래서 오픈월드에 있는 메타버스적 요소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기도 했는데 어, 여러 영상들과 비교되는 게임들을 봤을 때는 현실에서 하는 일들을 가상세계에서도 할수 있는 뭐그 정도로 보였고요. 정확하게 어떠하다라고 정의되지 않는 신조어라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요소를 넣은 부분들도 영상에 모두 나왔는데요 어, 바로 탈 것을 이용한 부분 어, 특히 이 현실적인 롱보드 댄스와 일라인 스케이트의 이동 NPC와의 상호작용과 유저들끼리 남대문놀이 등 여러 상호작용들이 눈에 보입니다 모두 다 게임 내에서 구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최대한 이런 상호작용이 NPC와 자연스럽게 되도록 계속 개발 중이고 어, 또 연날리기와 새의 풍년을 기원하는 소떼 놓기 어,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만의 낙하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게임에서 채용할 수 있게 여러가지 장치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낙하놀이는 저도 몰랐는데 어, 조선 손조 때부터 시작된 430년 된 전통 불꽃놀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낙하놀이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게임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냈는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개발자들은 한국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 강박적으로는 힘쓰지 않았고 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넣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맵의 중간중간 지금의 한국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처음엔 MMO 요소로 방향을 잡았다가 이렇게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네요. 거기다 검은 사막 엔진의 차세대 엔진으로 개발되는 만큼 같은 방향성으로 바뀐 이 붉은 사막마저 덩달아 기대가 됩니다. 해외 반응도 뜨겁고 개발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게임이라는 이 취지에 맞게 잘 나왔으면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도 보이는 프레임 드랍과 공개되지 않는 BM. MMO에서 어드벤처 장르로 변함에 따라 실시간 유저와의 플랜은 어떻게 되는지 등 기대가 있는 반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에선 이렇게 색다른 도전과 개발력을 보여준 게임은 없었기에 걱정보단 기대가 더 큽니다. 공개된 내용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커러비스게임에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